헬라어로 그리스도, 곧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름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습니다. 너는 또 닝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사바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드릴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제사장은 계명을 어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흥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왕은 범죄자들을 심판하며 죄로부터 백성을 지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의 저를 심판하리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피조계에서 죄를 없애는 직분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피조계에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 피조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왕노로하시리니맨나 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개명의 원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또니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보좌에 오르사 대제사장으로서 충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자시니라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다시 오사 천연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그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땅에서도 주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이셨지만, 중점적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이로다모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주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크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 곧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맡겨집니다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하심이라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도들은 선지자들입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인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기름이 부어지므로 성도들에게도 피조계에서 죄를 없애는 사명이 맡겨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성도들이 사탄을 주 예수님이 발등상으로까지 박살내야 하는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명을 지키는 순교 증인들이 되어 부활 변화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너라 아비나 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를 가 지고 나를 죽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한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거나 순교에 준하는 삶을 산 성도들을 통해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단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였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개명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순교한 성도들에게 천연왕국에서의 왕노릇이 맡겨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이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찾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